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ai 대변인 엘리사 송입니다. 지난 행사까지는 아바타 ai가 진행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인간의 모습인 휴마타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4일에 개최된 사단법인 주한 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 gceo 영상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능숙하오니 한국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GCEO 5월 행사는 코트야드 메이어트남대문 한양룸에서 오후 5시에 시작했습니다. 협회 회장이신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사장의 환영인사 말씀과 건배 제안을 시작으로 새로 참석하신 신규 정회원 사장님들의 소개시간과 예비 회원 자격으로 참석해주신 한국지사장들의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특강의 시간으로 김현장 법률사무소 윤성일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판례를 통해서 본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법적 지위와 퇴직금에 대한 강의 시간을 마치고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강 자료는 모임에 참석하신 정회원 여러분들과 예비회원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공유해드릴 것입니다. 사무총국의 조직 강화를 위해 현재의 사무총국을 사무일 총장과 사무이 총장으로 구분하여 사무일 총장은 세무법률, 골프분과를 맡고 사무이 총장은 홍보, 마케팅, 사업개발을 맡는 역할로 더욱 전문화하여 사무일 총장은 기존대로 법무법인 광장세법전문 변호사이신 류성현 변호사가 맡고 사무이 총장에는 송인선 사무국장이 사무이 총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6월 정기모임은 6월 21일 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들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GCEO 정회원 여러분들과 예비회원 지사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